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과 대인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안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연히좀 다른 느낌이죠. 살면서 가끔 내 인간관계를 돌아볼 때가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 힘들 때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인간관계를 판단해 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로 내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어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친구만큼은 이 녀석만큼은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해서 그냥 주저리 주저리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 친구에게 내 기쁨을 전하겠죠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전화통화를 해도 괜찮을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든 내 편의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든 대인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내 대인관계는 엄청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좁은 범위로 축소될 거란 말이에요. 개인관계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자랑하고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죠. 내 전화번호부에 내가 아무 때라도 전화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요 누군가의 전화번호부 속에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막 연락하는 거 말고 정말 시시콜콜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나를 찾아서 내가 생각나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요 전화를 걸어서 부탁할 때가 많다는 라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많이 해서 부탁을 할 때가 많았지만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인관계는 넓었지만 인간관계는 좁았던 사람이고요 몇 군데 전화를 안 했지만 그몇 군데가 모두 다 나에게 호응을 보내 왔다면 나는 제법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쁠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를 대인관계에 쓸 에너지를 인간관계로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겠죠. 내가 힘들 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것으로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내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근래에 비즈니스가 아닌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좋은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오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